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겨울 1월달에 다녀온 평창의 대관령 눈꽃마을 눈썰매장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린 아기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봅슬레이 느낌도 살짝 나서 여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유아와 함께 이용도 가능 33개월 되는 딸 서원이와 처음 함께한 눈썰매장이었는데요 아내가 평창에서 눈썰매장을 찾아봤지만 33개월 아기가 편안하게 탈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곳에는 총 3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아용 코스도 하나 있다는게 좋았고요 물론 휘닉스파크와 같은 것도 좋지만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요아 12,000원 초등학생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15,000원이니 가격대비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아 썰매 코스 외에 간단히 눈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저희처럼 아기와 함께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유아 코스 말고 어른 코스를 저희와 같이 탔습니다 손잡이만 잡을 수 있으면 독립된 튜브에 탈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또한 주차장과 눈썰매장 사이에 염소, 양, 토끼 등 여러 동물들이 있으니 아이가 동물을 구경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타고 내려가면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데요 아이를 튜브에 태워서 끌고 올라오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또 튜브를 가지고 올라오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젊은 부부들은 걱정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잘 기억해두세요 2. 단체추천 이곳 눈썰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봅슬레이와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줄지어 함께 탈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스 내려가는 느낌도 봅슬레이 느낌을 주기도 해서 인데요 저희는 딸 서원이를 포함한 총 3명이 가서 좀 아쉬웠어요 여기 코스 특징이 여러 명이 함께 탈수 있기 때문인데요 뒷사람의 다리를 팔로 잡고 연결해서 타는 형태라 일렬로 길게 탈수 있습니다 성인용 코스 두 곳에는 한 명이나 두 명이 탄다면 정말 느리게 내려가고 특히나 초등학생이 혼자 타면 중간에 멈출 수 있다고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마침 그런 케이스의 여학생이 한명 있어서 저희와 함께 네 명이서 탔는데 그때가 저희가 탔던 것 중에 가장 속도감이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끼리도 꽤나 오셨더라고요 성인들끼리 대여섯 명 같이 타면 진짜 재밌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체로 가신다면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거리 먹거리는 괜찮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썰매장 가는 길에 통과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데요 양이 좀 작긴 했지만 어머. 떡볶이는 먹을만 했고요 고구마는 뽑기가 좀 있지만 맛있는 건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묵은 한개 2,500원이어서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하면서 3 개를 샀더니 꼬지로 어묵이 꽂혀 있어서 생각보다는 양이 많았습니다 조금 적게 사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그밖에 데워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컵라면도 판매하니까 가볍게 끼니를 때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눈썰매장에 사람이 많다면 자리 잡기가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주차장과 요금 주표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매표소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구는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지나면 언덕을 3분에서 5분 정도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이를 안고 가려니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왔다갔다 하기가 조금은 귀찮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물 잘 챙기셔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5. 그 밖에 저희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없었는데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동시이용인원을 제한 두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예매를 하셔도 선착순 입장이니 가시는 날이 주말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라면 아침에 미리 가시거나 아예 늦은 시간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브레이크 타임은 12시 반부터 30분 동안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에서의 눈썰매도 재미있었지만 여기도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벼이 식사도 하며 서너시간 정도 보낼 수 있는 대관령 눈꽃 눈썰매장 저, 겨울에 평창쪽으로 여행 오신다면 한번 들러보시길 너를 추천합니다 봤어.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할까 너를 고민하다 너를 보내.